Oh. Uh -huh. 자 다음 보스는 흔니르 인데 자 지금 세인트 스킬에 자, 정화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조건부 스킬이죠 상태 이상을 해제해줄 수 있는 스킬인데 넘어짐과 중독은 제배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미 사냥할 때는 요걸 안 배웠었는데 흔니르는 상태 이상을 침묵을 걸거든요 아무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거 스킬이나 포션 이런거 이때 이 정화 스킬로 해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 스킬을 구매하고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00만 골드짜리고요 부캐 키워서 부랴부랴 돈을 좀 모아왔고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장착하는 스킬이 아닙니다. 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흔히르. 자 스펙은 11900이고요. 전투력. 자, 설원의 지팡이 5강짜리. 발키르 갑옷 5강짜리 끼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녹템을 끼고 있습니다. 어, 요르문간드 1강짜리 망토를 낀게 저번 영상이랑 좀 다른 점이고요. 악세서리네 그대로 구별 자 요리를 다먹어야겠죠아 요거는 매번 왜이러지? 가자 오케이 아 바로 해, 풀어지네요 쿨타임이? 아 쿨타임이 엄청 길구나 아 쿨타임이 20초였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왜왜 안움직였어 아 이거 느려짐에 쓰는건 좀아까운것 같네 느려짐 걸릴때는 어, 상태이상 해제 안쓸게요 어, 기절 걸릴때 써야되는데 <웃음> 상태이상 뜨는것도 잘 봐야할것 같습니다 방금은 넘어지왜 맞았냐 아 벌써부터 힘들다 아 미치겠네 타이밍이 하나도 안맞았죠 와..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그냥 데미지 다 맞아버렸는데? 어떤걸 오토로 켜놔야되지? 흡수강타 이건 HP 회복되는거니까 얘만 자동으로 켜두고 나머지는 제가 수동으로 발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흡수강타 이거죠 5번 스킬 이것만 오토로 켜두고 나머지는 꺼야겠네 아 이것도 랩다를 써야되나? 랩다 하기에는 지금 경험치가 84%니까 40랩을 찍고 도전해야할수도 있겠네요 얘는 느려지면서는 상태 이상 해제하지 않습니다 얘는 반응이 왜이렇게 느릴까? 다 맞네? 이것도 봐, 이거 피... 와 이거는 피했는데 일단 딜량은 좀 괜찮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데미지가 다 들어오네? 이때 풀어주고 피하고, 아, 안 피해졌죠? 키보드 눌렸는데 캐릭터 가안 움직입니다. 피하고, 오케이. 이번엔 똑바로 됐네. 기절 풀고, 저 장판 나오죠? 꼭 기절 다음에 장판 공격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거는 작겠는데 야, 이거 잘 가다가 이거를. 아, 죽겠는데? 와, 씨. 와...왜 이러냐? 와 저항 떴네 어? 자 지금 다이아가 있으니까 다이아로 스킬의 데미지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면역력 강화 이거는 패시브 뭐지? 상태이상 저항이네요 저항이 오른다 해서 어, 세질것 같진 않고요 데미지를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일반기술서 요걸로 조금 강화를 할게요 현재 솔풀에서 필요한거는 낙인이랑 흡수강타가 필요하겠죠? 네. 강화하면 흡혈도 같이 올라가네요? 오케이 2강까지 성공 아! 아 이제 1강이라고? 아 그렇지 2강이지 그래 뭔가 이상하다 있네요 아 고급이 세긴 하다 흡수강타에만 찍을까? 자 3강까지 아 실패 한번더 와, 이렇게 안 붙어? 자, 마지막. 23%면은 할만하겠지? 약간 HP 회복으로 존버 탄다는 느낌으로 강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판정만 똑바로 되면은 클리어 될 텐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넣고, 넣고, 히라고! 아, 이게 걸리냐, 넘어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대 한대 한대 한대 한대 아씨 미쳤다 이거 와 쿨타임 아 미치겠네 자 신발 강화 한번 해볼게요 희귀 신발 하나 제작이 되거든요 아 오케이 성공해버렸네 성공하면은 제작할 필요는 없고 이속 증가 1포 받았어요 이속 증가가 올라가면 좀더잘 피하나? 나 지금 목걸이에도 이속 붙었는데 목걸이 목걸이를 만들자 아 제로가 없네 아제로 하나도 없네 일단 할수 있는거 여기서 1강 찍어서 명중 올리는것 밖에 없어보이거든요 여기서도 방어력이 올라가네요 검은 모래 아 수집.. 어차피 수집에 1강 필요하니까또 1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수치 변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자 칠트 <웃음> 어느새 칠트까지 왔습니다 칠트 가겠습니다 와 얘가 패치 후에 장판이 하나도 안피해지냐 왜? 맞았죠? 정확히 피했는데 방금 느려짐까지는 괜찮습니다 기절 풀고 장판 나올 때 반대로 가고 왜안 가지지? 어 이거 없네 오케 그렇지 야. 이거는 어쩔 수없죠맞았고요 자, 기절, 기절 풀고 오케이 공석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왜안 피해지지?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지금 오케이, 이번엔 피했고 어? 뭐야, 또 이번엔 거의 풀핀데? 자, 기절 해제 피하고 아니 이거 왜안 피해 줘? 야 피해! 제발! 아 아까보다 오래 살았는데 이거? 야씨 와 미쳤다 이거! 이 일부러 데미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피해 아니 범위 밖으로 피했는데왜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야? 아 어, 이건 깨겠다. 느낌이 좋은데? 침묵은 괜찮아요. 침묵은 해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제할 거는 기절이야 기절. 어, 느낌 좋다. 이거 깨겠다, 깨겠다. 가자, 가자, 가자. 탄탄, 탄, 기절 해제. 장판, 도망가고. 어, 잡았어. 이건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한대한대더 맞을 수 있고요. 아 코타임 이안 맞네. 이거 무조건 맞는다. 어 피했네? 그냥 이동키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피했네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냥 가격 가격 그냥 강클 강클 강클 강클 강클 강클 스킬 다써 스킬 다써다써다써다섯 그렇지 그렇지. 와 깼다 깼다 깼다. 야, 총 구트만에 클리어했고요. 를 아, 여기 다음 보스부터는 솔직히 12,000 12,000으로 올라갔는데 1 2 0 0 0으로 힘들고요 14,000까지 찍어야 돼서 이제 세인트는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도록 할게요 자 클리어된 스펙은 공격력 75에 공속 45% 명중은 98입니다 공캐보다 명중이 높았네 그 다음에 이속 34%였고요 그 다음에 마법 자연 회복은 23입니다 어, 뭔가 소소리스보다 스펙이 좋았는데 자, 핵심은 이 정화를 언제 써주냐 이게 핵심이었고요. 세인트 하시는 분들은 흔일로부터는 이제 정화 스킬 구매하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세인트와 소서리스 무과금으로보스 어떻게 클리어하는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